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에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의 이름은 칼리브드 까르띠에이고요. 다이버 워치입니다. 다이버 워치답게 이 시계의 방수는 3 0 0미터나 되고요. 이 시계는 이 베젤이 세라믹 블루판이고요. 이쪽은 레드 골드 그리고 스테인레스 스틸 이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제품이고요.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핀 버클이고요. 뒤를 돌려보시면 러버로 되어있고요. 러버로 되어있고 보시다시피 이 제품은 미사용품이고 2018년 풀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장가는 1240만원이었고요. 베젤의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약 43mm 그리고 이쪽, 이쪽에서 이쪽 이쪽을 재면 45mm가 넘는 살짝 큰 제품입니다. 제 손목이 약 18cm이고요. 이와 같은 크기를 자랑하는 까르띠의 칼리우드 까르띠입니다. 쌓여있는 상태여서 살짝 흐려 보이지만 이 제품은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용 제품이고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11mm이고요. 이렇게 나사가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돔리바퀴 모양의 레드골드가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을 보시겠습니다. 다이얼을 보시면 베젤은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마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고 3시 쪽에 날짜창이 있는데요. 3시 쪽에 날짜창은 12, 13, 14로 되어 있고 모두가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다 3개가 보이는 날짜창이어서 비교적 시원하게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6시를 보시면 300m 방수가 써있고 다른쪽에 시침이 없죠. 6시쪽이 이, 이 시계의 시침이고요 시침, 분침, 분침, 초침 그리고 날짜창이 모두 다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겉모양의 핸드가 아주 예쁘게 되어있는 시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까르띠에 칼리브드 까르띠에 시계였습니다. 짠!